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사랑과 평화를 여러분께 기 a 을기 n 가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종합 f m 99.9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L 지금은 무풍 에어컨으로 전기요금 걱정이 없어질 시간 무! 삼성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.